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식지 않는 테마죠 항상 이 앞으로 대선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한번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아주 뭐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나 남아산업 또 JMT부터 HDC 엔진 제주반도체 금호까지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반응이 좋았던 종목 15개 종목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프로필을 보시면 전라남도 영광 출신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서울대법학과 학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기업들이 이낙연 관련주로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이낙연 정세균 정세균 김부겸 이런 주식들도 한번 한 번씩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그 추세를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오늘 그 상승했던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 먼저 이퍼 수준이 지금 다섯 배 여섯 배 됐던 j m t 남아토건 뭐 아주 저평가 받고 있었던 종목들이죠. 건설주는 대체적으로 흐름이 좀안 좋지만 요런 이슈가 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은 꿋꿋이 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MT 다섯 배 남아가 여섯 배 수준에 있습니다 남아는 이제 대장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만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지금 뭐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계속 이 눈치를 보고 있는 종목이 남아입니다 그리고 평균 PBR을 보시면 이 기업들이 1 배대에 있습니다. 아직 뭐 저평가들이 있죠. 1배 수준에서는 좀1 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고 부채를 보시면 이두 개를 보면 얘가 20% 또 남아 쪽이 좀 작죠. 부, 남아 산업이 9%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18%대에 있는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 항상 또 이게 렇 금리가 올릴 때는 올르는 시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낮은 놈을 좀좀더좀잘 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총을 보시면 얘가 오늘 11% 급등하면서 이제 600억대 됐고 얘는 이제 1000억 원대를 넘겼죠 그리고 지금 계속 횡보중에 있었던 남아입니다 그리고 퍼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놈 PBR이 낮은 놈 보시면 이제 TK가 가장 저평가 되어있죠 이 3000원대에 있습니다 퍼는 1배 수준이고 주당 2800원을 벌면서 현재 주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죠 뭐이 1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 0.26배 수준입니다. 부채는 이제 50%대고 시총을 보시면 어이 남선이가 가장 높죠. 이 중에 3,200억대 얘가 2,700억. 그래서 어다소 여기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또 움직일 때는 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어 정치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어 항상 또이 시총의 낮은 쪽어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인하경 관련주들의 차트와 어이 관련된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JMT 어 얘는 광주 제일고 동문입니다 지금 1,300원대를 계속 이제 어못 뚫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1,300원 부근이 어 가장 이제 뚫기 힘든 저항 라인대인 JMT 남아토건, 이거 대장주죠. 최재훈 관련된 종목입니다. 같이 동문이고 또 보시면 이거 만천원라인때대를 계속 이제 어, 돌파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만 원대에서 다시 이만천 원대를 돌파를 할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아산업, 얘도 계속 이제 횡보하면서 웬만해서는 밑으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 8,000원대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 이 남아산업. TK, 얘는 이제 우호연 회장이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만 관련 기업이고, 얘는 이제 합성섬유 또 요런 섬유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 봉쇄되면서 이제 나락으로 갔었죠. 지금 뭐 효성 쪽이나 요런 또 스판텍스 같은 기업은 지금 살아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지만 얘는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선이 얘도 2700원대에 여기서 이제 꺾였었죠 주연이 이게 이낙연 동생 관련주입니다 삼부 이월드 남성 얘도 한번 이게 크게 한번 상승을 했지만 요전 고점 부근 3,2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이제 꺾였었던 남성입니다. 금호전기 광주 제일고 관련된 금호전기 우원이 얘도 제일고 관련 중, 종목입니다. 부국이 서울대 동문 관련주입니다 범양이 얘도 동문 관련주입니다